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제네시스 DH G80 신형 개조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들로 인해 범퍼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도장면에 흠집들이 많아보이는 제네시스 DH인데요 해당 차주분께서는 동일사양 범퍼 교체가 아닌 G80 신형 개조로 작업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프론트와 마찬가지로 뒷부분도 G80으로 변경합니다 도체가 진행될 부위는 엠블럼 3종과 하단에 위치한 리어 범퍼 디퓨저입니다. 무광 재질의 디퓨저는 플래그십과는 어울리지 않죠. 준비한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G80 신형 개조를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부품들이 필요한데요. 각종 서포트 브라켓과 휠 하우스 커버, 언더 커버, 스티폰과 LED 안개 등과 같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가질 수가 정말 많습니다. LED 헤드램프를 제외한 모든 부품들을 준비했습니다. 만약 LED 헤드라이트 튜닝 작업이 필요할 경우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프론트부터 진행합니다.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 해 흠집을 방지해줍니다. 조심스럽게 기존 프론트 범퍼를 탈거하고요. 차량을 리프팅해 전륜을 모두 탈거합니다. 스티프너도 제거해주고요. G804형 스티프너를 장착합니다. 기존 휠하우스 커버를 모두 제거합니다 신품 커버를 장착하고요 고정핀도 모두 신품으로 사용합니다 신품 범퍼에 각종 부품들을 장착 및 조립해줍니다 범퍼를 장착 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등화장치, 어라운드 뷰, 전방 센서를 비롯한 모든 기능들이 잘 작동합니다 전방 카메라를 G80으로 장착했기에 별도 보정도 필요 없고요 신품 엠블럼과 언더커버를 장착합니다 탈거했던 휠을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면 프론트 쪽 작업은 끝납니다 이제 리어 쪽 작업입니다 기존 엠블럼 3종과 디퓨저를 모두 제거합니다 엠블럼의 경우 기존 자리에 남아있던 스티커를 모두 제거 후 알콜을 이용해 탈지해주고요그 다음 신품들을 부착 및 장착하면 작업은 끝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DH의 디자인도 물론 매우 만족스럽지만 1 8 0과 비교해보니 다소 아쉬웠던 부분들이 메꿔지는 것 같습니다. 하단 크롬 라인도 멋스럽구요. 기존 무광 디퓨저에서 유광으로 변경되어 훨씬 고급스러운 모습을 연출합니다. 무광 트림은 세월이 지날수록 하얗게 변질되는 특성이 있는데 유광에서는 그럴 걱정이 없어 관리면서도 좋은 것 같구요. 작업 흔적들을 모두 클리닝한 후 출고합니다. 이상 제네치스 DH G80 신형 계조였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트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